으야! 어? 이렇게 보니까 좀 귀여운 것 같기도. 으야. 으야. 경고 플레이 전 필독. 깜빡이는 불빛에 노출되어 불편함이 발작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반쩍이는 이미지, 피 또는 폭력에 민감한 분들의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해피 게임은. 해피한 게임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해피 게임이라는 데모 버전에 스팀 공포게임입니다. 뭐맨 처음에 경고 메시지가 나왔다시피 네, 확실하게 이거는 힐링게임이 아니고 공포게임이 맞아요. 분위기만 딱 봐도 아시겠죠? 아직 데모로만 출시되고 정식 출시는 되지 않은 건데 어, 스팀에서 무료로 데모로 플레이할 수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이 아이의 행복한 기억을 엿보는? 약간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 전혀 행복해 보이진 않네요 효과음이 무서워 뭐야 머리가 너 벌써 탈모가 왔니? 얘를 잡아서 끌고 드래그해서 가는거네 벽으로 막혀있어요 왼쪽은 동아리 안에 <웃음> 선물 상 자가 있어 너무 좋아. 빨리 뜯어 보자. 안뜯어 지는데 자꾸 뜯 으세요. 더 아래 로 내려 가고 싶 은데 안뜯어져어뜯어졌 다. 세상에서 제일 무섭게 생겼어, 인형! 꺼내. 어디까지 꺼내? 어우, 야, 감광성, 이거, 경고, 진짜 시계 줘야겠다. 눈 빠지겠네, 이거. 늘려? 허어! <웃음> 어 <웃음> <웃음> 이 아이는 너무 어려서 지금 뭐가 뭔지를 몰라. 이제 이걸 해야 되나? 마토르티카. 맞아? 누가 봐도 당기고 싶게 생겼군. 당겨주마. 뭐야.. 인형을 이상하게 바꿔야 되나봐.. 오전 어? 이건 단순히 악몽일까요? 어얘 근데 <웃음> 기분전환이 굉장히 빠르네 가까이 다가갈 수 없고 공을 다음까지 그 끔찍한 일을 겪고도 공을 보니까 웃고 있네 어? 아, 왜 저러는 거야. 저 애는. 어렸을 적 트라우마가 이렇게 변한 걸까요? 어? 공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일정 영역 내에서만 그렇고 아, 공을 가질러 갈수 있네. 어디 가니, 공아, 기다려. 딱 봐도 따라가면 안될것 같이 생겼는데 다시 돌아가자. 이랬더니 눈앞에서, 야, 어디 가! 날, 날 잡아보라고! 야, 날 무시하지 마! 이러면서 다시 돌아오데 <웃음> 역시, 어,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은, 나쁜 존재도 당황을 하죠. What the hell? 들어올릴 수 없어. 버튼이 있네. 이 상태에선 들어올려지나? 더 안들어올려지는 느낌인데? 어? 이걸 내리니까 왼쪽이 올라가요. 엥? 곰.. 공이 곰인형 머리로 바뀌었어. 이걸 내리면 반대편이 올라가는 형식이구나. 이게.. 이게 맞는 것같아 박수치네. 곰인형도 좋아한다, 야. 나도 기분이 좋아지네. 이거를? 얘 머리통에 씌워? 좋아? 받았어. 버튼을 누르고. 아, 이거 효과가 진짜 좀 섬뜩하네요. 아, 맞다. 이거 내려야지. 어? 이걸 여기에다가? 뭘 가리키고 있는 거야? 이거? 오른쪽으로 갈수 있게 됐어요. 아효과음 정신 나갈 것 같네 진짜 <웃음> 어? 하나가 더 있어. 이거를 올리려면 다른 걸 내려야겠지? 반응이 없는 걸로 봐서 이건 것 같아요. 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무섭게 생겼다. 안 내려가죠. 어? 너네 왜다 올라와 있냐? 안 내려가지고요. 이걸 여기다 꽂아주면? 또뭔 일이 나겠지. 내려? 으아! 아, 미쳐버릴 것 같아. 하지마. 그 와중에 계속 좋아하고 있네. 오 뭐야 위에 애들도 해파리였어. 너네도 연주하는 애들이었구나. 어좀 시끄러워. 어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데요. 계속 치는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돼? 어. 우와 내눈 살려줘. 어? 해파리들이 인형 다.. 부수고 갔나봐 이제 왼쪽으로 달려가보자 보통 오른쪽으로 가야되지만 아. 위에서 왼쪽으로 어? 다시 벽으로 막혀있군요 발소리가 매우 찰지구나 이 공이 모든 일의 원흉이네 지금 보니까 그죠 과거의 트라우마도 공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뭐야 이 뒤에 공들. 으아아아! 어? 이렇게 보니까 좀 귀여운 것 같기도. 물려. 안 되는데? 어. 팔을 잡고, 아닌가? 팔을 잡고, 내리니까, 올라가요. 약간 펌프질 하듯이. 으아! 하하 <웃음> 아, 이런 캐릭터 디자인. 와, 진짜. 어느 뇌에서 나온 거야? 참 신기하네. 더 올라간다. 어. 어... 톡이 아주 잘 늘어나시네요 한번 더? 어... 이 손은 뭐지? 어... 안에 있는 애가 점점 커지는데? 음... 칼국씨 <웃음> <웃음> 눈을 잡아. 뭐야? 어, 진짜 눈을 잡았네. 오 이걸 공 대신 주는 거야? 고마. 별로 안 고마울지도? 어떻게, 呃, 어, 아, 呃. 그 과정에 또 웃고 있네 얘 공만 보면 행복해지나봐 <웃음> 밝아서 좋네요 네 좋아요 어떠한 역경과 불행 속에도 공만 있으면 행복해지는 아이 저희도 모두 이 아이의 삶을 본받읍시다 애들이 공을 가지고 놀고 있는건지 대가리를 가지고 놀고 있는건지 모를 그림자들이 계속 보이는데 <웃음> 왜이래 또 이 아이 좀 귀여울지도? 이 머리통 안에 지금 공이 들어가 있는 거구나. 좋아요. 이게, 이게 오른팔. 아, 오케이. 아, 아. 각도를 맞추고, 팔을 늘려요. 그리고 잡고 뜯어요. 아, 위로 올려요. 어. 어. 어. 뭐 어떻게 하라고? 그냥 기울여 봐. 아, 발을 잡고 기울일 수 있어요? 어! 예. 득 어, 야, 야, 이씨! 아니, 너무 쉽다 했어. <웃음> 이제 쫓아오는 거 아냐? 니 화났는데? 네 공, 뛰어. 어, 쫓아오는데? 야, 야, 걸음속도 뭐야? 싫어야 아, 어, 씨. 엥? 뭐야. <웃음> 벌써 끝이에요? 네그 그래. 자, 이렇게 즐겨본 정말 기묘한 게임 해피 게임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도 안 해피하네요. 아니, 뒤쪽에 애들 웃고 있는 것 봐. 이게, 약간, 밝은.. 분위기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약간 마시간 캐릭터들이 계속 나와서 이 부조화가 일어나니까 더 기괴하고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아니, 근데 데모가 너무 짧은데? 아, 빨리 정식 발매됐으면 좋겠다. 이번 가을에 출시된다고 하네요? 어.. 지금이 가을이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피게임이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노과전녕